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제2자유로를 달리다 일산 벚꽃 IC 나들 목적으로 나가던 도중 그날따라 눈에 쏙 들어오는 도로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는 노란 바탕에 길 어깨 없음 이런 검은 글씨가 써있었고 가끔 다니는 길이었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생소한 글귀였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도로 표지판이었을 텐데요. 어, 언뜻 봐서는 순수한 우리말 같아 보였지만 그 뜻이 무엇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목적지에 도착 하자마자 그 뜻을 찾아보았는데요 길 어깨 없음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서는 조금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 어깨 없음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길 어깨 없음의 뜻과 그 어원을 알아보고 덧붙여 자동차와 관련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내가 길 어깨의 뜻을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폭 밖에 가장자리 길이라고 나와 있었고 유사어로는 갓길, 길귀, 숄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길 어깨 없음이란 갓길 없음이란 말과 동일한 것인데 그러면 왜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표기를 해놓은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길 어깨란 일본 말인 로카타에서 온 것이고 한자로는 로견, 즉 한자의 길로자와 어깨견자로 쓰는데 일본 국어 대사전에는 도로의 유효폭원의 외측 노면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 이 로카타의 한자를 한국음으로 읽어 노견이 된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또 원래 노견이라는 것이 영어의 로드 숄더에서 온 말로 일본 사람들이 이를 직역해서 길 어깨를 뜻하는 한자 말을 만든 것이 로견이고 이걸 한국 사람들이 노견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야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갓길만을 표준어로 등록을 했고 노견이나 길 어깨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갓길 일반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각길이란 표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심지어 대부분의 법조문에도 그 뜻도 이해하기 힘든 길 어깨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마후라, 만땅, 앵꼬, 대루둥, 다시방 찐바, 다마 등이 그렇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이제라도 고쳐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 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직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그 어원을 모른 채 사용되고 있고 또길 어깨 같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버젓이 사용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각길길 가장자리 같은 이쁜 우리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장은 정확한 용어로 고쳐보려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용어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때가 네, 련다 수고했어. 동투뷰